목도리맨 아저씨가 대장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관광객들이 다이 아저씨한테 물어봐 이아저씨도 그냥 일반 사람인데 시라쿠사를 간다고 해가지고 졸지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만 보고 있어 시라쿠사 가고 싶은 사람들좀 갔다가 길을 잃었어 아 여기 경찰서인가 봐요 이 사람들 다 문제사? 저도 말레나처럼 오늘 올 블랙을 입고 왔는데 <웃음> 약간 예쁜 여자처럼 보였나요? 이거 참치인가요? 어. 이만한 거를 어떻게 잡았지? 어.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안에 토마토만 따로 먹어봤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남부가 시골이다보니까 버스를 끊어도 물어 물어 타야 돼요 원래 버스는 7시 30분에 오기로 했는데 7시 40분이 되도록 안오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목도리맨 아저씨가 대장이에요 왜냐면 은 여기 관광객들이 다이 아저씨한테 물어봐이 아저씨도 그냥 일반 사람인데 시라쿠사를 간다고 해가지고 졸지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만 보고 있어요 시라쿠사 가고 싶은 사람들이 시라쿠사에 도착했어요 해안가라 그런지 좀 춥네요. 되게 한적하고 예뻐요. 무작정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다 막혀 있어서 아저씨가 열어줬어요. 아 여기 경찰성가봐요. 이 사람들 다문제자 빨리 나가야겠어. 다리를 건너야 성당을 갈수 있어. 지금 여기는 시라쿠사 대성당의 직점으로 왼쪽부터 쭉 두오모 광장인데 이 거리는 영화 말레나 촬영장소로 유명해요 영화 말레나에서 말레나가 두오모 광장을 쭉 걸어오는데 말레나가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이 눈을 떼지 못하고 있어. 이게 두모 공장이에 카페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입에다가 딱 물었는데 순간 이제 모든 남자들이 말레나를 보면서 담배불을 붙여주러 이렇게 와요. 저도 말레나처럼 오늘 올 블랙을 입고 왔는데 <웃음> 그런 환경은 지금 되지 않고 역시 영화는 영화였습니다 오늘 햇빛도 좋고 이렇게 여유롭게 여행하고 있습니다 커피 참고를 없습니다. 벌써 다 먹었어요 약간 예쁜 여자처럼 보였나요? 인스타그램 첫 타임 이렇게 이렇게 아폴로 신전터에 왔어요 이렇게 저쪽으로 가면 은 성당으로 가는 쪽이거든요 성당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신전터 기둥이 보이네요 이렇게 고대 문물을 그대로 오전을 하고 짜잔 여긴는 현대 헬로시각구산 <웃음> <시라쿠산> 시장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참치인가요? 이만한 거를 어떻게 잡았지? 진짜 커요. 이건 왜 색깔이 이러죠? 이게 무슨 과일이에요? 시라쿠스 오면 꼭 먹어보라는 샌드위치 집에 왔어요 원래는 그냥 여기서 테이크아웃 할까 하고 지나갔는데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국식 하트를 달리면서 의자를 빼줬어요 그래서 내가 의자에 앉아있어요 지금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장 첫 번째, 게가, 첫 번째 거가 메인이지 않을까요? 나는 이거를 가지고 바다에서 먹는 걸로 하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렇지 되게 유쾌한 아저씨예요 테이크아웃을 했습니다 음, 까꿍! 샌드위치 먹방을 찍으려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아줌마가 오슬렁오슬렁거리고 <웃음> 제가 엉깜짝이 하면서 일어났는데 그대로 이렇게 돌면서 가더라고요 약간 여기가 로마처럼 뭐 되게 소매치기가 드글거리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자리를 황급히 옮겼습니다. 샌드위치가 2만원 거든요? 이게 한이 정도? 바게트 끝? 이거를, 이게 두 개야. 7유로고, 제가 맥주까지 시켜가지고 10유로를 냈습니다. 맛은? 일단 저는 사실 샌드위치 햄버거 이런거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근데 되게 신선하다고 해야되나? 이게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에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안에 토마토만 따로 먹어봤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게 토마토를 어떻게 한거지? 절인건가? 치즈도 진짜 신선하고 여기 햄도 진짜 신선해요 진짜 신선 그 자체예요 그 빵은 되게 질긴데 뭐 바게트 빵은 원래 질기니까 제가 치즈랑 햄이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해서 안에 석재료만 쏙 빼먹었어요 치즈가 너무 신선해요 너무 나가가지고 치즈만 따로 사 먹고 싶어 그러고 그 치즈랑 햄이랑 토마토 세개의 조합이 진짜 끝내줘요 아무튼 명물답네요 그 앞에 한 20대 초반처럼 보이는 애들이 단체로 이렇게 웅성웅성 있다가 마피아 10대 청년들한테 붙어당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버린 덕분에 공항 가는 쪽에서 내려야 되는데 더 가서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갈아 타려고 합니다. 아주 심란합니다 차가 가는 도중 고장나가지고 일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부바! 거부바, 완료!